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겨정구입니다 리니지 한국인이라면 한번쯤 들어본 이름이죠 이 리니지를 이용한 모바일 게임인 리니지 레볼루션이 한달만에 무려 2천억을 벌어들였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커뮤니티들이 시끄럽다고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게임들의 문제점과 과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한국의 게임시장이 갓난아이에 불과했던 시절 한 mmorpg 게임이 출시됩니다 당시 미미했던 한국의 온라인 게임 시장에 1세대 온라인 게임이라고 할수 있는 이 게임은 신일숙 만화가의 만화 중 하나의 판권을 구입하여 만화에 등장하는 각기 단어들과 캐릭터 디자인, 스토리라인 등을 기반으로 탄생한 게임, 리니지입니다. 이 리니지는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한국의 초창기 p c 방 문화 조성을 주도했던 게임들이며 후대에 등장한 한국의 많은 MMORPG에 영향을 끼친 게임이죠. 그렇게 등장한 리니지는 스타크래프트와 함께 PC방의 대가로 자리잡아 현재까지도 그래도 국내에서 가장 인지도 있는 IP중 하나인 게임입니다. 이런 리니지는 98년 서비스를 시작으로 2017년 현재까지 서비스되고 있으며 2015년 1분기 매출 660억으로 19년동안 NC를 먹여 살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1세대의 자존심을 지키고 있는 게임입니다. 하지만 리니지의 수익구조는 흔히 말하는 장합괴 일명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이라는 타이틀이 딱 어울릴만한 구조인데요. 일단 리니지 같은 경우 정액제입니다. 말 그대로 게임을 하기 위해선 돈을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죠. 리니지의 한달 요금은 29,700원으로 대략 3만원 정도인데 블리자드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가 한달 19,800원 대략 2만원 가량인걸 생각하면 싼 비용은 아니라고 할수 있죠. 게다가 3만원에서 끝이 아니라 정액제 게임임에도 불구하고 부분 무료화 게임들처럼 퀘시템을 팔고 있습니다. 뭐 그냥 타 게임처럼 탈 것을 판다거나 간단한 소비 아이템, 코스튬을 파는 수준이 아니라 기본적이고 성능이 좋은 아이템들은 캐시 아이템으로만 맞출 수 있고 상위 스펙을 소유하고 있는 사용자들은 지속해서 과금을 하여 능력치를 업그레이드하는 식의 구조를 지니고 있으며 사용하지 않으면 성장 힘든 각종 버프들 또한 리니지는 레벨업을 하면 할수록 경험치가 적게 오르는데 65렙에서 69렙 사이에는 원래 획득하던 경험치의 1분의 2 70에서 74는 4분의 1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가 8 7벨에서는 원래 획득하던 경험치의 512분의 1을 획득하게 되는데요. 계속하여 2의 배수만큼 늘어나는 감소량 때문에 레벨업을 하는데 달 단위가 걸리는 건 부지 기수죠. 바로 이런 점을 해결하기 위한 아이템이 바로 드래곤의 다이아몬드 상자 일명 드상이라는 아이템입니다. 드상에서는 100% 확률로 드래곤의 다이아몬드라는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드래곤의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면 하인하사드의 축복을 100%로 채울 수 있습니다. 하인하사드의 축복이란 경험치 보너스를 주는 버프인데 이는 몬스터를 잡으면 잡을수록 줄어들게 되고 미접속시 1시간에 4%만큼 회복이 되며 최대 200%까지 오르게 됩니다. 하인하사드의 축복의 유지시간을 늘려 빠른 레벨업을 위해서는 드상이라는 아이템을 구입해야 하는 것. 실제로 방송하는 BJD를 보면 하루에 몇백만원씩 드상을 산다고 합니다. 이런 이중 과금 구조로 인하여 리니지는 매년 억대라는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게임들을 처음으로 접한 중년대 분들은 이미 이런 게임에 익숙해져 있으며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중에 가장 경제력이 좋은 나이대입니다. 그러므로 리니지를 즐기는 중장년층들은 신작품들의 어려운 컨트롤보단 단순히 클릭하여 즐길 수 있는 게임을 선호하게 되며 실제로도 그런 라이대를 타겟팅으로 한 게임들은 시스템이 비슷하게 흘러가는 구조를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리니지라는 게임이자 하나의 IP는 중장년층 사이에서는 거대한 IP로 자리잡게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한국의 시장 트렌드는 모바일로 가버린지 오래고 PC는 찬밥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과 많은 시간을 들여 흥행을 하지도 못할지도 모르는 PC보다는 단기간에 적은 투자금으로 많은 수익을 낼수 있는 모바일에만 투자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의 과금 모델들은 점점 더 악랄해지고 있습니다. 모바일 게임의 특성상 게임의 수명이 길지 못하기 때문에 PC에서도 함부로 판매했다간 유저들의 질타를 받는 랜덤박스 같은 가차 뽑기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던전을 빠르고 쉽게 클리어하기 위한 아이템 추가로 입장할 수 있는 아이템 레벨을 빨리 올릴 수 있는 아이템 등등 거의 모든 콘텐츠들은 추가 과금들이 가능한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서 지르면 지를수록 보상이 증가하게 되는 VRP 시스템까지 현재 모바일 게임들은 이런 시스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이며 어디서 본 듯한 게임, 어디서 본 듯한 디자인, 어디서 본 듯한 시스템 등으로 흔히 말하는 양산형 게임들이 판을 치고 있으며 이미 게임성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게임들이 우후죽순 출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게임들은 출시 직후엔 항상 막대한 수익을 빨아들이고 있는데요. 모바일 게임들이 이렇게 수익을 벌어들일 수 있었던 이유는 시간과 장소에 제약이 없어졌기 때문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바일 세대 이전에 PC세대에서는 자본력이 있는 직장인들, 3 4 0대 유저들은 직장에 다니기 때문에 PC 앞에서 오랫동안 게임을 즐기기가 힘들어서 게임에 과금을 하기란 망설이는 일이었지만 모바일이라는 기종이 등장하고 나서부턴 PC보단 시간과 장소의 제약을 덜 받게 되었으며 모바일 결제도 등록만 해두면 클릭질몇 번이면 바로 결제가 되기 때문에 큰 망설임 없이 재미로 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익은 PC보다 배로 벌수 있게 되는 것이고 기업들이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생각해도 PC보다 모바일에 투자하는 쪽이 훨씬 이득이었죠. 그렇게 시장은 모바일 쪽으로 기울게 되고 현재까지도 PC 시절 흥했던 IP들이 모바일로 이식되는 걸 심심치 않게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2016년 말 리니지 IP를 이용한 게임 리니지2레볼루션이 출시됩니다. 많은 이들이 양산형 게임이라 또막 자동사냥 받고 그러겠네 라는 시원치 않은 반응을 보였지만 출시 한 달이 지난 지금 한달 매출 2 6 0억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매출액을 보여주면서 많은 이들을 경악시켰습니다 이런 매출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엄청난 과금구조 덕분입니다. 레볼루션의 모든 콘텐츠들은 결국 장비로 통하게 되는데 리니지의 장비들은 레벨 제한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벨이 낮더라도 아이템 장착이 가능하므로 비싸게 돈을 지불하여 아이템을 지르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확정이 아닌 확률형이기 때문에 좋은 아이템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수십부터 많게는 수천까지 지르게 됩니다. 실제로 당장 에 유튜브에 리니지2레볼루션이라고 검색만 해봐도 기본 100만에서 1000만 단위로 지르는 영상들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금한 유저들의 수는 통계에 따르면 140만명 정도가 과금을 했다고 합니다. 140만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게임에 지불하여 얻은 금액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을 비판해야 할까요? 그들이 소비하는 부분에서는 비판할 이유가 없습니다. 본인들의 경제력만큼 자신이 게임에 투자하고 싶은 만큼 금액을 게임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개인의 소비이며 본인들은 자신이 원해서 즐기고 싶어서 등 서로 각기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는 취미생활에 투자하고 있는 것에불과합니다 누군가는 취미생활이 단순히 오락실 게임을 플레이하는 것이면 몇백원에서 많게는 몇만원까지 사용되지만 취미가 골프나 승마일 수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이들이 취미에 사용하는 비용은 몇백에서 많게는 몇억까지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할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마다 저마다의 경제 수준은 다를 것이고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누군가는 게임에 몇십을 누군가는 게임에 몇백 몇천을 지르는 자체로는 비판할 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또한 과금과 무과금의 차이는 존재하는 게 당연하며 돈을 지불한 사람과 지불하지 못한 사람이 동등하다는 건좀 이상하기 때문이죠. 단지 한국은 게임의 방향성을 점점 상품성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해외의 게임들은 흔히 말하는 패키지, 스팀 게임들의 방향성은 점점 작품성의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볼수 있습니다. 물론 언제나 이해같은 예외적인 개들이 있다는 건 빼고요. 허나 취미생활이라고 하기엔 게임들의 사행성은 이미 도가 넘어버렸습니다 과금과 무과금의 차이는 존재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밸런스에 영향을 미치면 상당히 게임을 해치는 요소가 됩니다. 우리 한번 다같이 생각해봅시다. 한번 부루마블 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누군가는 게임에 추가적인 지불을 하여 주사위를 던질 때마다 빛이 나며 자동으로 주사위를 던져주는 혜택을 받고 있다고 한다면 게임판 자체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경제력이 있다는 이유로 게임에 돈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주사위를 한 턴에 네다번 던질 수 있다든지 하면 그 게임은 아무도 하기 싫어지거나 더 많이 던지기 위해 더 많은 돈을 투자하게 되는 무한 경쟁의 구도에 빠지게 됩니다. 기업들은 이러한 과금 구조를 뛰게 하며 현재까지 리니지 레볼루션은 그런 구조에 정점을 찍고 있습니다. 특히 공선전과 요새전이란 요소가 붙었다면 이런 경쟁 구도에서는 점점 더 많은 과금을 할 수밖에 없죠. 게다가 이런 경쟁 구도를 이용하여 최상의 아이템이 뜰 확률이 명에수렴한것 같은 확률형 박스들. 사행성 문제는 어느 게임에서나 거론될 정도로 현재 많은 게임에 만연한 큰 문제입니다. 해외도 예외가 아니며 쉽게 페이투윈 게임들을 찾아볼 수 있죠. 하지만 적어도 해외시장은 작품성이 있는 게임들과 상품성이 있는 게임들이 균형있게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해외에서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지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현재 대기업들의 PC게임 개발은 거의 미미한 상태이며 오히려 이전에 성공했던 PC게임들의 IP를 모바일로 이식하려는 모습들이 대부분입니다. 이식하려는 모습 자체 문제가 되지 않지만 유명한 IP든 아니든 오직 돈벌이를 위한 더는 작품이 아닌 상품을 만드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안타까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더욱이 앞으로 신작을 준비 중에 있다고 할때 패키지 게임들처럼 기대되고 설레는 마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건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리니지 레볼루션의 엄청난 상업적인 성공을 본 기업들은 리니지보다 더한 더더욱 상업적으로 성공을 가져다줄 수 있는 게임들을 개발할 것이며 실제로도 이미 2017년에 발매 예정들인 게임들은 이미 이런 기로를 타고 있어 보이는 게임들입니다. 장담하긴 매우 이르지만 그동안의 행보를 보면 크게 다를 바는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과금이 바을치고 있는 한국시장 PC는 죽어버리고 극도의 수익을 위해 모바일로 전향하는 게임사들 어쩌면 아타리 쇼크는 역사책 속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어야 할 역사가 되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